여러분, 안녕하세요. 살투 채널 박 대표입니다. 대표님도 인사 좀. 아, 아. <웃음> 딴 생각이 안나봐요 아, 네, 웰카운티 어떡하지? 아, 네네, <웃음> 네, 네, 네. 원래 박재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주에는 두개 단지를 동시에 다뤄보려고 해요. 하나가 네. 네. 네, 웰카운티. 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제일 풍경 제일 풍경체. 네. 네. 웰카운티가 웰 다음 주에 청약이죠. 네. 그 제일 풍경체도 다음 주에 청약이죠. 네. 네. 그래서 두개를 동시에 다루면서 두개 동시에 청약 되나요? 잠깐만요. 아, 네. 기다려보세요. 여기 네. 중요한요 진짜 중요한데. 네. 중복청약 가능하지한 눈에 또 대표님이. 네. 어, 정리하요아 이때 어떻게 보면 되나요? 지금 빨간색이 당첨자 네. 발표일이고요. 아. 팔, 파란색이 1순위 청약일입니다. 자,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하나만. 네. 동시 에 청약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웰 카운티랑 뭘 선택해야 되나요? 웰 카운티는 여기 있고요. 네. 다음에 제일풍경태 2차는 다른 말입니다. 겹치지 않네요. 겹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오, 네. 검단역 근간펜트리면 더 시걸로도 신청을 못하네요. 못하죠. 가정이지구도 인천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운정은요? 운정도 마찬가지죠. 오, 그러면 이 빨간색에 있는 4월 19일 네. 발표 나는 곳들은 하나만. 하나만. 그 여기 또 이제 비봉까지 있잖아요. 여기도 공공택지라서 또 건. 왜 이렇게 하죠? 어 지금 몰았다가 한꺼번에 내놓는 것 같습니다. 어뭘 기다렸을까요? 저기요. 그동안 분양을 좀안한게 미안해서. 큰선거를 기다렸나? 기다려면... <웃음> 어쨌든, 네. <웃음> 뭐, 어쨌든. 네. 둘다 가능하다. 네, 네. 날짜를 보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럼 저희가 다루고 있는 웰카운티랑 제일 풍경채는둘다넣도 되는 건데. 네. 제일 풍경채를 전자 원한다. 그럼 웰카운티는. 청약? 하지 패스. 말아야 되네요. 네. 자, 그럼 그런 것도 고민하실 테니까 그런 것둘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채널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저희가 매주 투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분양가, 옵션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어, 비행기 소음 얘기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송전탑 이슈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웰카운트를 중심으로 제일 풍경체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은 웰카운트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웰카운티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도 있고, 민간분양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되게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어, 너무 그렇죠? 어려워요. 네, 저도 이제 2017년도 이 개념을 처음, 알, 처음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운정에도 보면 1등 아파트가 운정 아이파크 들어있죠 네네. 거기가 85제곱 이하는 공공으로, 음8 5제곱 초과는 어, 민영으로 공급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했군요. 네. 근데 어차피, 어, 공공청약하고 붙으면, 네. 일반 청약은 어차피 못해요. 단첨적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공공이나 민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네. 카운티 조차도. 그렇죠 그쵸? 그쵸. 네. 음. 중요한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스펙이 낮은 사람들은 중대형이 있는 거 청약을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음. 오늘 영상 끝? 아, 끝나면, <웃음> 끝나, 끝나면 되는 거예요. 네. <웃음> 저다좀 <저도 웃음> 가점이 <웃음> 좀 낮다. 네. 그런 분들은 중대형으로 해서 민영을 해라. 맞습니다. 네. 아, 그럼 기존을. 기준으로... 어떤 선으로 잡아야 될까요? 요즘에 시저신 작년 최근에 분양했던 공공 분양, 네네. 그다음 3기 신도시 입지 괜찮고 84제곱, 74제곱의 공공 분양 컨트라인을 보면 2천만 원이 넘어요. 음, 1900, 2000, 2100, 2200 이렇게 갑니다. 여기도 2천에 넘을 것같아서요 어, 일부 평이한 3억에는 2천 넘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럼... 이 기준에 미트하지 못하시는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어... 또는 생계 최초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이 된다고 하면 네. 어, 공공의 특공을 쓸지 네. 근데 이제 85제곱 초과의 민영에서는 노부모하고 다자녀만 있어요 특별공급이 음... 거기 있으면 네, 또뭘 넣을지 자 그럼 일정부터 네. 한번 보시죠 일정은 같죠 같다는게 무슨 말이죠 예, 네. 공공하고 민영하고 똑같습니다 특별공과 음... 1순위날과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고요. 다른 점은 민영주택 계약이라고 그 밑에 부터는 공공주택 계약이 다르다. 어쨌든 계약이 다른 거 말고는 똑같다 일정이. 네. 네. 그 다음 분양가인데요. 네. 분양가가 저렴해 보이죠? 음... 왜냐면 지금까지 올해 작년 네. 말부터 나온 검단이 네. 발코니 확장 포함해서 5억을 넘은 경우도 있거든요. 음... 자 그렇다면은 알코약장비는 일단 신경 쓸게 없네요. 네, 천만 원이 안 되니까. 네. 자, 분양가 논란인데 어, 웰카운티랑 제일풍경채랑 분양가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위치는 입지는 거의 비슷한가요? 어, 바로 대칼코만 옆에 있습니다. 자, 아, 그럼 한번 돌리고 예. 한번 지도로 보시죠. 네. 네.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웰카운티가 여기입니다. 오. 그다음 제일풍경채 2차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 먼저 분양했던 1차가 네네. 여기 있습니다. 뭐의 1차죠? 제일 풍경제 1차. 제일 풍경제 네. 1차. 네. 1차. 네. 2차. 2차. 네. 이번에 분양하는 게 2차하고 웰카운티죠. 음. 그 다음 중간에 이 주택. 단지 있고요. 밑에가 역세권이죠. 여기. 음. 그러면 웰카운티가 더 좋기는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요. 네. 만약에 LH 브랜드로 나갔다고 하면. 네. 그래도 이제 상세도는 보면 있겠는데, 힐스테이트 브랜드 나, 나가잖아요. 네네. 네. 그럼 더 좋죠. 확실히. 음. 제일 풍경제 보다는. 네. 네. 그리고 또. 역세권을 네. 생각하면 웨이 카운트가 입지적으로는 조금 더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양가는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공공분양이 싸고 일반 분양, 민간한 분양은 비, 좀 비싸다 보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지 지금까지 음. 나온 검단의 분양가라면 음. 그래도 제품풍경 2차 흡사합니다 음. 큰 차이는 없죠 그래도 네. 네네. 자 이번에는 검단 2제품풍경채 네. 그냥 간데요. 사실 큰 차이는 없죠. 네, 지금 네. 보니까 84 기준으로 2천에서 3천 원 정도 더 비싸 보입니다. 음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네네. 계약금 20%입니다. 오, 제일풍경채는 네. 오, 웰카운티는 10%. 10 네. 네. 음. 자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 다시 웰카운티로 돌아와서 네. 헷갈리시니까 웰카운티 다 끝내고 제일풍경채를 다른 것만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보야 될 거는 10% 계약금이라는 거. 음, 계약금 10%. 네, 공공이 붙어 있어서 또 10%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용목죠. 2 0하면 그러니까요. 전매제한 특공과 일반 5년 음. 거주임은 없고요. 네. 예비지 첫 500%까지 뽑습니다. 자, 지금 이거 지금 얘기한 게 공공분양 주택. 네, 네. 자, 지금 단지 배치도를 보고 있는데요. 땅이 반듯반듯하진 않네요. 이게 요쪽이 북쪽이에요. 오, 이렇도를 왼쪽으로 아, 네. 이렇게 봐야 돼요. 네네. 네, 그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 이렇게 봐야 되구나. 네네. 서쪽에는 또 공원이 있어요. 음, 좋죠. 음. 남쪽에는 역세권이고 오, 상업지구. 북쪽은 단독주택지구, 상가주택 등등. 최고의 입지네. 아, 너무 좋네요. 좀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힐스테이트 <웃음> <웃음> 연락 주세요. <웃음> 연락이 없어. <웃음> 남동향 또는 남서향 위주로 배치되어 음, 있고 네.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제이 타워형들 보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북동양도 일부 보이고 네. 북서양도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평면을 한번 볼까요? 네 평면이 다양한가요? 다양합니다 네. 야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74인데 포베이에다가 드레스룸까지 네. 있네요 그렇죠 텐4개에다가 드레스룸... 오! 알파룸도 있네? 네, 보통 84 같은 느낌입니다 오! 74죠 이게 네. 오... 좋으네요. 좋다. 네. 흠잡을 게 없네요. 어, 맛통봉도 되죠? 됩니다. 음... 향도 좋고. 네. 자, 7 4비 타입. 비 타입. 타원에. 타원인데 네. 알파룸이 또 중간에. 좀. 오! 엄청 좁은 거 아니야, 알파룸?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하면 할할걸요 아! <웃음> 네. <웃음> 갔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 제가 네. <웃음> 진짜 <웃음> 가봤어요? <웃음> 좀 심한데? 근데 팬트리가 네. 복도에 있어서 음... 음. 여기 팬텔이네그 어, 정도 수납 좀 해놨고 오 어, 여기 파우더룸 드레스룸도 있고 네 어, 좋은데요? 그저 생각보다 네 너무 좋은데요? 어, 내부 뭐 내장재나 이런걸 물론 봐야겠지만 음. 구조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좋은것 같습니다 자 84A타입 음야 어. 그만해야겠어요 네 좋다는 얘기만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네. 좋아요 <웃음> 특별한게 없어요 너무 좋아네개도 좋고 알파룸도 있고 드레스룸도 이렇게 크고 뭐흠잡을게 없네요 그렇죠. 층간소음만 없으면 되겠네. <웃음> <웃음> 자, 여기도 뭐다 있어요. 팬트리도 있고 네. 그죠? 자, 84B 타입. 오, 좋네요. 네. 네. 알파는 왜 여기다 넣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음. 그 중간에 약간 작은 저기 창고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음. 네. 오, 여기도 뭐가 있고. 음. 아, 여기를 뭔가 좀 주방과 가까우니까 어떤 뭐 용도에 맞게 그쵸. 쓰라고 했나 보네요. 음. 음. 좋다. 타워형인데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데요? 그렇죠. 84C 타입. 대갈코만인가요? 알파, 알파룸이요. 아. 뭔가 세컨거실 느낌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저라면. 네. 여기 약간 미디어 영화관. 어 그렇게. 네. 네. 네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쓸수 있을 것 같다. 겜방. 네, 게방 네. 좋네요. 뭐 나쁘다고 할게 없네요. <웃음> 너무 훅 넘어가서 어, 예, 어차어 예.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아 어, 예, 그러니까요. 미, 이제 공공하실 분 하시고, 네, 민영 하실 분은 넘어가시고 네. 네. 자 이제부터는 민영. 네, 네. 구구 타입이 4 개가 있고요. 네, 25 타입, 125P 팬트죠. 어, 팬트. 네, 아, 영어 재밌... 잘해야 돼 역시. 뭐, <웃음> 네. 이게 재밌죠.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세요, 배정이? 모르겠어요. 다섯 어, 개 중에 세 개가 인천, 두 개가. 경기 음... 이 중에서 네. 가점제 50%잖아요. 네. 반올림해서 두 개가 네. 가점제고요. 한 개가 추첨제. 오... 경기 지역에서도 한 개가 가점, 제한 개가 추첨제. <웃음> 추첨은 그럼 두개세 대밖에 없군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인천은 추첨이 굳이 따지면두개두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고, 네네. 경기 지역 사람들 한 번의 기회인데 음... 여기가 9억이 안 돼요. 네, 8억 5천 정도면은. <웃음> 뭐... 센트어 쓰러 갖고 있다. 아무 어... 가질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네. 추첨. 네. 몇 퍼센트예요? 50%입니다. 50%다 추첨, 50%다 가점. 네. 네. 다다 똑같은 거죠. 네. 99도 그렇고 125도 그렇고. 네, 대신에 99 d 타입을 청약할 땐 조심해야 되겠죠. 음. 이두 개가 인천 하나, 경기 하나. 다 음. 가점대로 배정하다 보니까 네. 아예 추첨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ABC는 써도 되는데 네. 추천 원하시는 분들은 d 타임 쓰면 안 되네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똑같으니까 네. 평면도만 보면 되잖아요. 음. 99A. 와, 좋죠. 39평입니다. 아, 주방이 약간 작 작게 나간 거 빼고는 네네. 아 지금 제가 좀턱 막혔어요. 어. 너무 좋아. 음. <웃음> 너무 좋아요. 뭐네개 거실 크입보세요 거실이야. 이 정도면은 터네. 풋살 가능? <웃음> 아랫집은. <웃음> 자, 침실도 크고, 드레스룸도 엄청 크고, 파우더룸까지 뭐, 훌륭합니다. B타입, 99B타입. 약간 5베이하고, 번영이 예. 좀 되지 않습니까? 주방에 창이 있어요. 어, 그러네요. 어, 예. 뭐야. 타워형 같은데, 예. 판사형의 형태를 약간 입니다 예. 어쨌든 타워형이죠. 네, 타워입니다. 네, 타워지만, 그래도 이런 거면은 또 선호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펜트리도 예. 있고, 음. 드레스룸도 있고, 음. 음, 오, 현관 엄청 넘네 음. 진짜 풋살해도 되겠네 이 정도면 <웃음> 현관에서요? <웃음> 현관에서, 네 괜찮네요 어, 99C타입 오, 이거는 뭐 A타입이랑 비슷한데요? 네, 비슷하죠 네, 대신에 안방에 뭐 드레스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네, 희한한 단어 하나 보입니다 마스터, 서재 네. 아, 보통 안방을 마스터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스터룸에 있는 서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드레스룸이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침실, 이 안방은 이제 네. 자는 공간으로 하고 네. 이제 드레스룸에 수납을 충분히 한 다음에 마스터 서재, 공간, 말 그대로 드레스룸 말고 그냥 서재 공간으로 쓰자. 골방이네요. 네, 저는 네. 조금 난해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뒤 디테일 조심해야 될 타입. 아, 오케이. 예. 그렇죠. 아, 여기는 네. 가점만 되는 타입이죠. 네. 네. 어, 좋네요. 거실이 엄청 넓네요, 진짜. 음, 가벽을 세우신 건가요? 아, 예. 지금. <웃음> 여기 <웃음> <웃음> 좀 나눠야 될것 같아. 너무 넓어. 불편해. 이렇게 이제 돌아갈 수 없나? 돌아... 막혀있네요. 막혀있네요. 네. 왜 막혀 있네요? 막혀 있네요. 왜안 뚫어놨죠? <웃음> <웃음> 어쨌든 좋습니다. 자, 125. 야, 좋다. 좋다. 네. 저기 부모님 모시고 살 집은 너무 좋죠. 네. 자, 그럼 이제 웨이까지는다 네. 받고. 네. 자, 이제 뭐봐야 되나요? 이제 제일 높은 봐야죠 네. 다른 좀번 볼게요. 네, 네. 먼저 특공 일반 전매제 5년이고 거짓은 똑같이 없습니다. 네. 분양가는 조금 더 높은 2, 3천 정도 확인. 음... 네. 큰 차이점은 계약금 20%라는 거. 아쉽죠? 음... 위치 아까 확인했죠? 네. 29층까지 있는 거. 네. 확인. 그다음, 단지 배치도. 단지 배치도입니다. 또 약간 고개를 왼쪽으로 숙여야 음... 네, 북쪽이 되고요. 그러네요. 남동향 배치, 주로 남서향 배치 등 음... 나오고 역시 타워형 일부 타입은 북동향. 네. 확인되었습니다. 음... 뭐 살펴볼 게 없죠? 네. 한번 네. 바로 볼게요. 네. 자, 74A 타입. 지금 웰컴티 보시다가 지금 음. 이거 보니까 표정이 약간 어, 어, 아, 아, <웃음> 아니요. 어, 전요. <전혀? 웃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웃음> 표객차 연락 주세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이잖아요. 아, 일반적인데 네. 제가 지금 요 색깔 음, 옵션. 음. 굉장히 디테일하게 넣었어요. 그러게요. 네.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는 거냐? 와. 10번까지.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옵션이 많은 좋죠. 좋죠. 네, 돈쓸 일이 얼마나 좋아요. 네. 기쁘죠. 옵션이 다양하네요. 네. 음. 여기는 안방 드레스룸이 음. 큽니다. 타워형에서는 작게 나오는데 크게 좋죠. 네, 네. 제 생각에는 웨이카운티가 너무 좋았어. 음. 검단이는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쵸? 이것만 봤다고 예, 예. 이거 먼저 봤어야 돼 보니까. 역시 원빈 옆에 에에. 저 일반인 있는 아 제가 있는 것처럼? 아, 진짜. 예. 84에타입 음. 어, 좋다. 좋지 않아요? 좋은데. 네. 아, 이게 딱딱 뭔가 끊어지지 않네요.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각이 많지? 아,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구나. 어,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취. 네. 너무 좋네요. 네? <웃음> <웃음> 드레스룸이 뭐지? 엄청 커요. 네, 이게 룸이네 진짜. 네, 방이 우리, 방으로 네. 따지면 다섯 개입니까? 네. 아 그리고 뭔가 근데 지금 계속 뭔가 불편해요. 음. 번호가 자꾸 제 눈을 이렇게 12번 까지네요 <웃음> <웃음> 아, 제 그래. 옵션 안 보고 찍고 있는데 지금 네. 네. 아좀 불편해요. 네. 84B 좋네요. 네, 음. 면접 좋네요. 네, 드레스룸, 펜트리도 다 있고. 와, 이거 되게 꼼꼼한데? 어, 욕할 뻔 했어요. <웃음> 너무 꼼꼼해요. 이거 뭐지? 저건부박이저건 뭐, 저건 뭐지, 진짜? 아, 이거 가벽인가 보다. 음. 그쵸. 좋네요. 네. 네. 또남 대표님과 함께 또 신랄하게. 아, 아니. 네. 재밌게. 재밌게. 네. 네, 재밌게. 아, 너무 좋다. 14번까지 있어요. 오. 15번이네. 네. 아, 15번까지 있네요. 지금 번호 지금 <웃음> 봐. 아시아지 면적 잘 빠졌어, 정말. 땀 나고 있어요, 지금. 네. 110. 여기부터는 중대형이라서 가점제 말고 추첨제 50%. 음, 네. 여기서부터는 추첨제 50%. 아까다 네. 가점제인 거죠? 그렇죠. 네. 음. 어, 넓다. 진짜 넓다. 주방이 네. 이렇게 넓으면. 제일 풍경체가 이런 어떤 구조. 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구조 자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자꾸 이런 것들이 신경 에서 그런데 구조는 좋네요. 음. 네. B도 알파룸이 없네. 위에가 있습니다. 아, 대신 침실사가 있군요. 네. 110인데 그럼 방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욕심이겠죠? 약간 단독인데 네, 주방 옆에 딸린 네 약간 느낌 음, 여기에 힘을 되게 많이 준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제일풍경체는네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이제 호불호가 있으니까 네 침실삼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안방도 있고 네 현관이 엄청 넓네요 그래요 전실급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넓지어 이거는 다용도실입니다네네 네, 여기까지 <웃음> <웃음> <웃음> 자 몇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네, 네. 어, 저희가 로드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네. 자 이제 송전탑. 네. 아 송전탑 맞죠? 네. 네. 철탑 우리가 말하는. 자 여기가 지금 웨카운티고 음. 검단인데 잘안 보실 거예요. 얘네가 이제 철탑입니다. 음. 네. 송전탑 거리는 음... 한 1km에서 500m 이 정도 떨어져 있거요 네, 꽤 있는데 사실 이게 거리가 얼마나 돼 안전하다, 혹은 뭐좀 불편하지 않다 마음이. 그런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뭐, 정확히 밝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고, 어 이게 지중화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음. 음. 지중화 언제 될지, 그 진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있다 정도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청약하시는 분들은, 뭐,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어 웰카운티는 의외로 한번더 걸러주겠네요. 음. 네. 막아주네요. 그러네요. 네, 제일 네. 풍경 제가. 옆에 있는 단지 나올 때는 또, 심각한, 이슈거리도 네. 또 불거질 음, 수도 있고 네. 이런 로제비앙이나 이런 단지들은 진짜 옆에 있네요 음. 어, 뭐 이런 주거지가 또 완성이 되면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지중을 하기도 하니까 네.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은 뭐야? 가점 네. 내 네, 가점 내놔 이렇게 말씀하실 것 <웃음> 같은데 네. 자 가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인천 당해에서는요 네. 아, 우선 두개 단지 네, 네. 검단 제일 풍경제 2차가 2, 3점이라도 좀 낮게 형성될 것 같아요 아. 제일 풍경 제가. 예. 네. 힐 스테이트가 조금 더 높다. 예, 높다. 네. 보셨듯 위치나 평면도도 좀더 위에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보통인으로 음... 봤을 때 그렇고 어, 그렇다도 이제 어떤 캡이 있겠죠 천장. 네, 네. 그러면 웰카운티 기준으로 99 타입은요 가점 최적컷 기준에서 가장 높은 거가 네. 64점은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아, 넘어갈 것 같지 않다. 네 기타에서. 자 그러면 어 가점으로만 지금 선 바라, 선정하는 그런 네. 평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몇점 정도면 그래도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인천 당위에서는 59점이면 좀 쉽게 당첨이 되어 보이고요 네네. 경기지역에서는 64점이면 음, 84든 네. 9 9제곱이든좀 네. 쉽게 당첨될 것 같습니다 어, 높네요? 어, 그쵸. 지금 보면 검단 1년 동안 쭉 보시잖아요. 네. 상당히 높아졌어요. 음... 작년 4월부터 만 1년 동안 분양했던 것들이 네. 30, 40점대에서 50, 네. 60점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음.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점수가 그렇게 낮진 않네요. 자, 그럼 신혼부부. 네. 근데 네. 어디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 이자녀이신 분이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이자녀는 추첨제에만 있는 민영을 할지. 네. 아니면 이거를 공공분야 신특 점수로 환산해서 10점 밑으로 되면 어, 당연히 민영으로 넘는게 낫고, 아, 환산했을 네. 때 11점 넘어간다? 네. 라면 당연히 월카운티스한이 낫습니다. 네. 아, 공공으로? 네. 어,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가점이나 이런 것도 예상하는 거는 왜 예상하나요? 음, 그러게요. 네, 도움을 저희가 예상하는 이유는 네, 어느 정도 어떤 도움이냐면, 이런 분들은 좀 눈여겨봐라.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예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좀사적에 둘만한 단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대한민국 넘버원 체육 전문가 원룡이 박지민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대표님. 네. 오늘 KBS 나간다고. 네. 네. 이미 나가고 있 나간 상태일 겁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는 나가실 거고, 나갔을 거고, 그리고. 네. 오늘은 이제 오늘 촬영일인거죠 네. 그렇다고 제가 전국으로더 퍼진다고 해서 네. 의미를 접어주 사람 은 아니죠 계속 나와야죠 살집과 아 크흐. 여러분 이거 박제됩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주에도 투표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